12조선 미스터트로트는 매회 최고의 1분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미스터트로트 대망의 첫 회에서 21.2%를 기록한 최고의 1분은 송가인을 꺾은 트롯 천재 박성훈의 엄메가 차지했습니다. 박성훈이 부른 엄메는 13살이라고 믿기 힘든 절절한 호소력과 짙은 감성으로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일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 맹위를 떨친 2회 최고의 1분 21.6%는 월드클래스 비트 박서 윤대웅이 장식했습니다. 윤대웅은 반주 없이 입에서 내는 소리만으로 무대를 꽉 채운 어나더레벨 포스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악기 소리와 노래를 한입으로 동시에 연주하며 김연자와 아모르파티 특급 콜라보 무대를 성사시켜 고퀄리티 공연으로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회 최고의 1분으로 22.2%를 돌파한 주인공은 멋스러운 스트픽과 연륜미로 시선을 강탈한 김용필이 차지했습니다. 지난 위스키향을 떠올리게 하는 김용필의 낭만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독보적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는가 하면 전국의 여심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4회 22.1%를 기록한 최고의 일부는 막강 파워를 자랑한 유소년부의 팀 미션 무대 흥부자가 차지했습니다. 실력으로 성인 참가자도 올킬라는 무서운 트로트의 싹 유소년부 박성원, 정예준, 송도현, 서지유, 권도훈은 김양의 흥부자에 맞춰 비연뽀짝한 율동과 반전괴물 가창력을 선보이며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습니다.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진 5회 최고의 1분은 또다시 김용필이 차지했습니다. 짙은 중년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젠틀섹시 김용필은 꿈을 쫓는 자신을 묵묵히 참아주는 아내에게 바치는 눈물의 무대인 김정수의 당신으로 한 편이 드라마 같은 감동을 선사하며 15대0 물표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박성훈에 이어 김용필도 최고의 1분 이 관왕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